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보일 바랍니다. 네, 네. 그럴까요? 예, 예. 잠깐만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좋습니까? <웃음> 어허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네자어서들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방송이 어, 지금 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신대동님 안심하시고 예, 예, 예, 예. 자 우리 긴장하지 마시고 예, 예. 아, 아침에도 이 버퍼가 막아예 그러세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어, 했는데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누두화를 내동댕이 쳤던 그 우리 심동보 어, 우리 제동님 그게 몇 년도죠? 2017년, 17년, 1월 24일 1월 24일 예. 자 여러분 아, 방송 이상 없죠? 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인제 저 완전 이제 그 기술자가 됐어요 네. <웃음> 대단하십니다 어 혼자서 이게 그런 그런 일이 이제 있군요. 예, 예. 방송 초반에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예. 자, 잠시 여러분들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우리 한미님, 영키님, 올해도 곽고님, 승초인님. 자,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승초인님이 올리신 그 채팅은 깨졌네요. 오늘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예, 예, 네, 네. 예. 아주 참, 장... 어, 네. 한미님, 예. 어, 승초인님, 어, 올해, 아, 만나 호두과자님, 이동수님, 자, 어서 들으시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앞에 건다 깨져버렸네. 성영철님, 음. 예, 예, 대성산사나이, 제린김님, 음. 한라스님, 박원태님, 아하, 대성산사나이, 올해도 곽권님, 위티스님, 어서 들으시바랍니다. 앞에 건다 날라갔네. 왕창 날라가군요. 새로 부팅이 된 겁니다. 음. 아 그런데도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네 위티스님 네. 어제 대상포진 백신 맞았... 아 그러셨군요 대상포진 주사 맞으셨어요? 아 저는 안 맞아요 아. 저는 두번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더라고요 확진자하고 같이 방송했는데도 을 음. 저는 음성으로... 아니 대상포진 저는 하여튼 대상포진 아 뭐고 아, 일상 안 맞으시는구만 뭐 독감 예방접종도 저는 아. 안 맞는 중이니까요 완전 독고다이시고 <웃음> 아, 네네. 어서 오시봐요. 대성산사나이 조병규님. 시작부터 버퍼링. 예예. 예. 자, 어서 오세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캐리고님. 그렇죠. 야단법성님. 이게 틀림없이 장난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예예. 예, 예, 예. 어서 오세요. 위티스님. 버퍼 있었어요. 좋습니다. 잘 들립니다. 최강수님 아, 뮤직TV. 예. 연쟁. 진연쟁. 예. 아, 지금은 그십니다. 류양군님 자 지금 슬슬 이제 시작할까요? 예 야단법성님 법법 전문가 다어줬습니다아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런 방법이 있구만 또. 어허. 예. 네. 김미숙님. 예. 네. 아 그렇군요. 예예. 예. 하루 종일 세브란스 방송 보면서 집에서 마음으로 전두환 대통령님 애도합니다. 자 패트리시아 레이님 전정희님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버퍼링이 나가지고 예, 예. 어, 불편을 드려서 <웃음> 어,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은 어, 네.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누두화가 국회의원에 간에 네. 이 표창원이죠 표창원. 게 국회의원이 주최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표창원이 주최를 하고 네. 그다음 진행을 한 거죠. 그 표창원이가 지금 그때 그 사건으로 네. 완전히 그 몰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죠. 방송 출연도 차단된 것 같아요. 네, 좀 놓다가. 그런데 지금 무슨 뭐 어디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어쩌고저쩌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그 오늘 그 누드화를 내동댕이친 바로 심동보 그 재동님이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처지,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네. 그 참, 그뭐 조금 제가 앞에 표창원 의원 이야기가 나와 좀 말씀드리면. 아, 그럼요. 그 당시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신우리당인가 예. 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표창원 의원 지역구에 당협위원장을 좀 맡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그 내... 사건 이후에 그렇죠. 내동댕이 쳐치고 그런 게 4년 전에 음흠. 2017년 한뭐 1월 24일 사건이 났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 3월경으로 생각되는데 당협위원장 뭐 용인 모성구의 표창원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죠. 당의 용인 모성구의 당협위원장을 좀 맡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 이런 의지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음. 당협위원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안 아, 그것도. <웃음> 그래서, 그래서, 아, 제 당협위원장이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아, 그게 지구당 그겁니다. 그지구당 그래, 지구당 관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총선거를 할 때, 네. 그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그, 그,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그, 야당은 누가 하느냐고 하니까 표창을 이런 얘기야. 에이. 딱 그래서 내가, 아, 그건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그, 제가 한 행위가, 으흠. 정치적으로, 무슨 뭘, 그, 정치적인 욕심으로 가지고 한것 같처럼 되잖아요. 아, 그걸 노려서? 아, 딱, 딱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그, 그, 그, 그, 그, 그 지금, 을 맡을 수는 없다. 음. 어, 그런 저 일화가 있습니다. 있, 있고요. 아 그랬었구나. 예. 예. 저, 아니 그 우리 신재동님이 정치적인 욕심이 없는 아, 아니까그 아, 이번 근데, 대선 출마까지도 하시는 거요그 당시에는 그런 야그 없었죠. 아 그때 말더라고요. 없었죠. 이제. 이제. 네. 그리고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군에서 제대하시고서 예 네, 예. 네, 네, 현대 중공업에 근무하시다가 예 네, 예. 네. 그리고서 나오신 거죠. 너 현대 중공업에서 나와 가지고 한 5년 됐죠. 아, 네. 그러셨구나. 예 네, 예. 네. 5년간 그러면 뭐 백수 하신 겁니까? 주로 이제 방송 출연 이런 거좀 많이 하고 아, 그렇죠. 어, 그다음에 그 나라 사랑 고원회라고 있어요. 군그저저 음. 부대 주한미군을 포함해가지고, 음. 그, 위문하는 그런, 그, 네. 그런데, 음, 자, 이게 참. 네, 네, 네. 어떠십니까, 지금? 상이 됐죠? 야 이게. 하여튼, 예, 예, 예. 어, 그, 그런 좀, 어, 활동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리더십 교육 이런 걸좀 요청하는데 하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안보교육. 음, 제가 안보교육을 특히 저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예, 예. 초등학교 1학년 안보교육도 해봤다니까. 음, <웃음> 그래, 1학년, 5학년. 아,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보내셨군요. 그게 안보교육, 그 다음에 뭐, 그래, 리더십 교육, 그 다음에. 네. 그, 나라사랑 후원에, 그런 게, 군, 우리, 저, 주한미군 포함해서. 네, 네. 일선 장병들 위문하는 거. 예. 뭐, 그래 하다보니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제 개인 방송 좀 하고. 응. 음. 예. 자, 그러는데 뭐 예.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던 중에, 이제, 국회의원회관을 갔는데. 예. 아, 위원회관을 갔는데, 박근 대통령을, 그, 모욕하는. 그그림 그렇죠. 그 예, 이른바 예, 누드화가 그려 예. 있었죠. <웃음> 그게 저는 잘 상상을 못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심재동님이 정치에, 에, 손을. 많이 죠 이제 손을, 손을, 손을, 이제 성치와 가까워지는. 좀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 가된 거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예. 제, 제 원래 뜻하고 관계없이. 네. 저는 뭐 그냥 우리 산이교 다닐 때부터 그러잖아요. 음흠. 맨날 훈련하고 매일 외친 구호가 우리는, 불의, 안, 아니, 어,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예, 예.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이는 육사, 회사, 공사 다 외쳐요. 네. 예. 그게, 그, 그,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는 게, 음흠. 그냥 실감을 못 했지만, 이거 무슨, 그 정의가 아니잖아요. 예, 예, 대통령, 예. 그, 현직 대통령, 여승 대통령, 그것도, 무도화를, 국회에다가, 그, 그것도 국회 의 언해 간에, 걸어놨다는게 있을 수가 없고, 예.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 그날 내 국회, 저, 행사가 하나 있었다니까, 대의실에. 그게, 저, 초청받아 가면서, 이제, 갬세해서 해군 출신, 이제, 국회의원, 저 선배도 한번 만나보고, 뭐, 약속이 돼 네. 갔어요. 근데. 예, 예. 그때는, 저, 출입구가, 지금은, 저, 달라졌어요. 근데, 당산동 쪽에 출입구는요. 네. 일반인이 출입하고, 음. 국회의원들은 저쪽, 국회 본청 쪽에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아, 그쪽으로만 출입해요. 일반인들로 아, 예, 예, 그, 예. 당산동 쪽에 당연히 우리는 들어가는데. 예. 출입 좀 교부받아가지고, 딱 들어가면서 의실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예. 딱 그림이 그 1층 로비에 있더라고. 음. 그게 뭐, 그 그게 뉴스, 뭐. 그런 뉴스를 들어가지고. 그런 데, 그런 데다가 알잖아. 어디에 있다는 건 알았는데. 아, 위치는 정확한데. 정확히 몰랐지. 국회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출입증을 교부받아 딱 들어가는데 그게 그림이 보이는 거야. 네. 그 지나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음. 마침 재화가 갔을 때는. 네. 그게 뭐, 뉴스에는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재화가 딱 그,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 그림 주 그때가 몇 시쯤 됐죠? 그때가 오후 2시가 행사였는데. 아야. 제가 좀 여유있게 갔거든요. 네. 어, 1시 한, 한 35분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직 그, 행사 시간은 여유가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 그림 쪽으로 한번 가봤죠. 아하. 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서 그림이 딱, 제키 높이로 딱 걸려있어요. 음, 크지도 않습니다. 예, 예. 그, 물걸음 보니까, 아 뭐, 못, 보, 뭐, 못, 보겠어요. 가까이서 음. 보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나 망설였어요. 음. 야, 이거 그냥 가야 되나? 아 뭐? 이상한 거예요, 가는 게. 음흠. 그냥, 나도 그냥, 가려고 하는 게, 내 자신이 굉장히, 어, 이상하고 비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 지나친다는 음. 게. 그래, 그놈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봤죠. 네.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음.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그놈이 떨어져버렸는데 이걸 순간에 또 망설였어. 네. 예. 이걸 다시 그려야 되나 말을 하다가, 야, 이걸 어떻게 다시 그느냐 음. 그래,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더라고. 아 소리가 팍 나니까? 아니, 그, 소리를 캔버스로 내가 너무 가벼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바닥에 팍이렇안 떨어져. 음. 소위 연처럼 떨어진다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캔버스니까. 캔버스니까. 캔버스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가지고. 예. 아무도 그, 떨어지는 거를 못본 거야. 어허. 그, 그림을 다시 던지달래. 그래서 아, 기자들이 기사, 그, 와가지고. 에 뭐, 기자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음. 뭐, 요즘 뭐, 개인 핸드폰으로 많이 찍고 하니까 누가 묵은지 모르겠어요. 아. 아는 사람이 한, 한 4,50명 되는 것같은데 아, 정신이 없었구나. 제 눈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 음. 아니, 그런거 내가 또 누구나, 저도 누구냐고 묻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뭐, 그 이야기는 하기는 그렇고. 네. 뭐 해군 제독이라 그러면 말이야. 또. 음. 그 해군 제독의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그림을 던지달라는건데이양 저질러졌잖아. 아... 그래서 한번또 그 바닥에 놓인 그림을 들어가지고 한번더 던졌어요. 음... 그래, 근데 이제. 근데 그게... 그 동대기 치러 가. 갈...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그, 척은지심이라는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인간의 도리의 기본이랍니다. 음흠. 그, 맹자 간 얘기인데, 예? 네. 또, 불상이 얘기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음흠. 그, 우리 어릴 때, 그, 옛날 선생님이 음. 척은지심 이야기 하면서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네네. 우리 내가우물가를 뽈뽈 기억할 때, 예.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걸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사람은,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네. 그런 막 그걸 저 어른애를 잡지 잡 잡겠다는 예예 예. 그, 그 마음을 내고 행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그 초감지심이 없는 거지. 근데 음. 그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에 가니까 네. 국회의원들 집무실이 거의 다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 300명이야 300명. 네네. 음. 뭐일단그 네. 계실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럼, 뭐, 출퇴근 시간이나, 뭐, 간에 또, 뭐, 그게, 언론에 많이, 그, 보도가 돼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당연히, 그 그림 쪽으로 가봐서, 확인을이라도 하고. 음흠. 아, 이 그림, 여기 에 국회, 의원회 간에 걸리는 거는, 이거, 적절치 않다. 그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를 했거든. 네, 네. 그래서 이걸, 저, 저, 저, 저, 그림을 철거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네, 네. 뭐, 점잖하게 말을 하든, 뭐 어떻게 되든, 의사표현을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딱 생각이라는 게요. 1895년에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을미사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명성하고가시해됐잖 않습니까? 불과 일본의 그 낭인들이요. 네. 국민 인 외교관, 일반, 민간인들 섞여가지고 20명이 침입했어요, 20명. 근데 최근에 거기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20명이 조선 경북궁을, 네. 왕과 왕비가 있는 경북궁을 야간에 다을러무 들어갔는데, 예, 예. 전혀 제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그게 신기한 게, 음. 경북궁 그 수비대가요, 네. 정확하게 300명이야. 음. 국회의원 300명하고 인원이 똑같아. 그런데, 아. <웃음> 경북궁 수비대 300명이요, 예. 못본 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협조했대. 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야, 조선록 왕궁을, 음흠. 일본, 그, 낭인들이 20명이 불과 쳐들어왔는데, 네. 300명이 지금 다방관했다는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지금 딱, 재판이야, 재판. 하. 대통령 누도라가 음. 국회에 그렇게, 저, 근리가 5일 동안 있는데. 예. 국회 원 300명이 다 모른치겠다. 하. 네. 그 당시, 을미사변때 명상호 시회 당시에. 네네. 경북공 수비자 3기매하고 똑같다는 거야, 저는. 아. 통탄할 일이야, 통탄할 일이야. 안 그렇습니까? 차. 아니, 내 같은 사람이 그 가가지고 음. 떼어낼 때까지. 뭐 했냐, 이거야, 국회의원들이. 그누리당 의원들. 그러니까 특히 신누르 응? 당이 온다. 응.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빨가벗기까지 걸리 있는데. 그렇지. 예? 다 모른 척한 거야. 이게 예, 그 왕비가 왕비가 예. 시해될 때까지 다 모른 척한 경복궁 수비대 응. 을미사변 당시에 경복궁 수비대 상기면 다른 게 뭐냐 이게. 음.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 풍토가 지금 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이어지는. 그대로. 예. 어. 차. 네. 평탈날 노래. 지금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좀 그렇하더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전부다 이 소위 막그 덕을 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진다는 조짐이 나오니까 나중에 뭐 탄핵에 뭐. 그 전에 탄핵을 참여, 탄핵에 참여했던안했던 간에, 네. 가리지, 뭐 가릴 거 없이, 음. 국회의원회 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농락하는 그림이 걸려있는데, 그 탄핵 타... 말대로, 오일 퍼네되네 <웃음> 아, 또.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 그, 이거 오늘 죄송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게 참 예예예. 예, 예. 적은 지심도 없고 오늘 가장 버퍼가 심한 날이네. 예. 네네. 적은 지심이 없으면 그저 사람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예예. 중의감도 예, 예. 없고 예. 그다음에 배엄망덕한 거죠. 음.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는 특히 그국민의국회의운들은네야당이야뭐 그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네네. 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대한민국 아. <웃음> 국회의원은 그냥, 예? 네. 국민에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그냥, 네.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기분이 안되 있는 사람들이에요. <웃음> 여러분, 지금, 어어 어, 어, 어, 어,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괜찮죠? 아이고, 지금 오케이. 아하. 네. 네. 자, 한번 좀. 예, 예, 예. 네, 네, 네. 기분이 안돼 있는 걸로 보고요. 예, 예. 그, 그 현상이, 음흠. 우리가 저 나라를 잃은 그 1895년, 음. 예. 을미사변에 그, 아까만 경북궁 수비대들 이야기 했잖아요. 300명. 예, 예. 20명 도로온도못 막아가지고, 왕궁, 저, 저, 저, 저 명성 어떻게 시해됐습니까시해된 스토리 좀 아시죠? 네, 그럼요. 그럼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참아 잘 못하겠는데, 음, 예? 예. 20명이 아주 못된 짓을 했다고. 그렇죠. 그시한 그, 시한 그, 그, 음. 그거요. 피가 끌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 현상이 큰그 무책임하고, 이3 0 0명 수비대 같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정도 국회의원이라면요. 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저, 4년 8개월째. 예. 감옥에 있는데. 예, 예.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그, 저, 저, 성명을 내고. 예. 필요하면 가서 시위를 하고. 석방해라 말이 적까 예, 예. 그왜 이야기를 못하냐, 이거야. 아주 비겁한, 사람, 아주 비급한 정말 비겁한 거야. 음. 정말, 통탄을 노릇이라니까? 어? 그 중에는 자, 자기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그 언덕을 입어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 많잖아요. 예. 뭐 대부분이지, 대부분. 그런데, 석방은 커녕, 예. 온갖 법조물에도 없는 죄를 엮어가지고, 네네. 예? 예. 탄핵을 시켜가지고, <웃음> 감옥수를 보내고, 예. 그 다음에, 감옥을 또 보낸 사람은 또, 그 당에 지금 대선 후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 <웃음> 저는요. 대선후보가 된그 선거 대책이 얼마나 또구양법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수법 <웃음> 그 법률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이게 되게... <웃음> 각... <웃음> <친절하게> <웃음> 또 갔네? 네. 제 심의 의견이 없 것들이 자의적으로 탄핵소차를 수정해가지고, 음흠. 헌재해가지고,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이야. 방송을 일단은 어, 중단했다가, 네. 다시 시작해야 되겠는데? 아 그럴까요? 예예. 예. 잠깐만요. 이게 오늘 완전히 이상 다시 시작해도 이런 현상이 또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이 방송은 어떻게? 해? 현재까지 한 건? 아이 2부로 이 해야죠. 2부로? 아 1부 네. 2부로. 예. 오케이. <웃음> 음. 다시 시작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예예. 예. 가만히 있어봐. 지금 문제가 없죠? 예, 예, 예. 하, 이거 참. 네네. 아, 여러분. 어떻게 지금 잘 나옵니까? 이거 참, 이거. 방송을 다시 시작할까요? 껐다가? 음. 그냥 하시죠. 그냥 하시죠. 예, 예. 음. 아 정말 그 그냥 하시지요. 그렇죠. 잘 나옵니다. 이거 완전히 정말 지금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음. 그 연장 선상이. 네. 그런 저는 저 박근혜 대통령 누더와 음. 국제 전시 사건 이후에 뭐 그다음에 탄핵과 광풍 속에서 일어났는데. 예. 그쭉그 그 현상이 있잖아요. 네. 특히 그 제1야당 국민의힘. 매그 아주 비겁하고. 예. 연망덕하고 정의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그 정치적 이익만 탐하는 음흠. 그 현상이 결국 오늘의 이거 비극적 현상을 낳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선 후보도 그런 사람을 선출하고. 음흠. 선거대책위원회도 막몇면이 예. 그 보니까 정말 이건 아닌데 건성돈 아. 아까만 얘 잠깐 드렸지만은 한해 김성태를 그냥 주동하고 음. 그다음에 그다음 그걸 이제 어? 검찰에서 구속을 시키고 음. 그 당사자들이요 예. 전부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 대 선거대책위원회 핵심이 되고 예예. 이런 상이야 황 지금. 아. 그니까, 이거 무슨 희망이 있냐, 이거야, 저는. 음. 저는, 저, 그 윤석열 대선 후보는요, 어제 제가, 저, 그, 전두환 대통령. 예, 예. 그 빈소에. 예. 저는 가시 이 사실 없었어요. 음.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 근데 한, 아, 보니까 이거 무슨, 아, 대통령 선거 출마 저, 저,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음. 그, 어느 당인가, 자유외 국당인가? 그, 조원진. 예, 우리 공화당. 아, 우리 공화당. 네. 조원진 대표 외에는. 예. 대선 후보들이 아무도 그, 저, 조문을 못 하겠다. 예. 거부를 했단 말이야. 음흠. 그게 막, 뉴스도 넣고 SNS도 많이 얘기해 나와가지고 아, 이거, 왜냐면, 저도 대선 출마를 한 사람이잖아요. 예.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아, 가 비급한 거야. 왜, 그리고 또 대선후보들이 쫙 모두 다 간다니까 아내 하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간 음. 거예요 어제 갔는데 지금 제가, 네. 제가 참잘 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거기에 그 빈소 특기로실에 세브란스병원에 예. 제가 딱 도착해가지고 네. 지하 2층이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를 쭉 타고 쫙 내려가는데 와그 밑으로 보이잖아요. 예예. 예. 카메라가 아마 음.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야. 아. 빈소 입구를 향해서. 예, 예. 야 그래서, 보니까, 그, 생각보다 굉장히 그 대기열이 많아요. 예, 예. 조문하는, 근데, 그리고 그, 카메라, 감, 카메라 앞을 지나가지고, 이제, 줄을 서야 되니까. 음. 한, 제가 보니까 한 150m 정도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쭉, 끝으로 이제, 둘러서 갔어. 예. 가서 있는데, 어떤 분이, 음. 나를 찾아왔어요. 저를 어. 본 거야. 아. 어. 지금, 여기 마스크 쓰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다 마스크 쓰고 갔어요. 응. 그, 저, 여기 마이크 오래 기다리시기 보다는. 예. 잠깐 좀 인터뷰하시면 어떻겠느냐. 아하. 아, 그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게 누군데? 유튜버예요, 유튜브. 무슨 아, 유튜버. 뭐 유튜버인데. 예, 예. 그래, 가보니까. 아하. 카메라가 한 서른 개 쫙, 그, 저, 있는데, 예. 거기 KBS도 있고요. 예. MBC도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쭉 있는데, 그래서 뭐, 자기들 쭉 유튜브도, 아, 네네. 주로 이제, 어, 그 어떻게 오셨느냐고, 예, 예. 좀, 그, 한말디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음. 어. 한 요지는, 도대체, 저,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네. 여야 떠나서, 차후 떠나서, 아니, 현직 대통령도 조문을 안 하고, 조화도 안 보내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도 안 하고, 조문을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없다. 이건 완전 히 쌍놈이 나라다, 쌍놈. 네, 응? 네. 이건 인간적인 도리가 또 있을 수가 꼭. 그다음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자세로서 이게 맞지 않다. 음. 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내가 나도 대선 출마 선언한 사람으로서 네네. 참지 못해서 오늘 왔다. 그 얘기를 예. 했어요. 예예. 잠시만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어 서로 싸우시고 또 공격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저희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방송을 하는데, 오늘 뭐, 퍼퍼링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근데 또 나가지 않으시고 또 계속 좀 들어오세요, 지금. 여러분들, 자, 채팅 질서, 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자, 그만들 좀 하세요, 징발. 네.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 봄이. 예. 그 다음에, 그분이 공과가 있다. 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이거. 예, 예. 그럴 차원이 아니다, 이거야, 나는. 그 얘기 했어요. 네. 예. 제가 뭐,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하고, 뭐, 좋아해서 온으로착생각 하지 마. 나는 전두환 대통령 솔직히, 음. 별 좋아 안 한다. 아. 그리고, 그, 내가 대의 소령 때. 예. 그분이, 저, 대통령을 했다. 그, 음. 내, 뭐, 저, 수행분할, 요... 그... 아, 요. 네... 할수없 아, 참아가면... 편지 그 그림데 아. <웃음> 저... 위, 저희들... 아하... 네, 오늘 이런 적이... 없... 음... 혹시 엄청나게 지금... 예. 예. 예. 음. 그만큼 이게 보니까 네. 이방에 신경 쓰이는 방송 같습니다. <웃음> 그렇죠. 바다한테는 네. 예.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까지도 신경 쓰이는 방송일지도 모르죠. 예. 자, 방송 한번 계속 해봅시다. 예, 예, 음. 하시죠. 네네. 자 계속해 보십시오. 예. 네. 그래서 호불호나 공과의 문제가 아니고 음. 이건 인간적인 도리고 특히 네.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더욱 이거는저 조언을 그,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데 물론 정통성 시비가 있잖아 있는 건사실이지않느냐 네. 그건 나도 인정한다. 한데 음. 그 분에 또공도 있지 않느냐. 음. 공도 공동 이게 상실은 오늘의 저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예. 또는 그 비트했어. 음. 한류 일풍. 예예. 이런 것이 어디가면 나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가능케한 장본입니다. 왜? 그분 때 경제를 완전 히 개방했잖아요. 예, 문화도 예. 개방하고. 예예. 예. 왜냐면 국내에서 외국산 수입 물품 수입하면 뭐 경쟁이 떨어지고, 국내 산업이 뭐 어떻게 저고뭐 이럴 때 아니다. 예. 수입하는 물품하고도 경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수출 경쟁을 갖출 수 있느냐? 예, 경쟁력을. 근데 문화도 개방했단 말이야. 네. 그게 다 지금 경쟁력으로 해가지고 세계 최고된 거예요, 사실은. 네. 나는 그거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거. 음. 예. 왜 뭐, 물가 작고, 말이죠. 흑, 적자로, 흑자로 돌려가지고, 외체 다 갖고. 예. 뭐, 경제 성능률, 당시, 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예.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물론, 저,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 중요하지만은, 소프트웨어 예. 측면에서도요. 음. 의식을 완전 바꿔 간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예. 이 아, 국민 안주해가지고, 자금 자주 가고, 음. 말이죠. 예, 이 판을 완전 히 깨가지고, 완전 세계로 나왔단 말이야. 음. 그거 라면 지금 세계 일류 참성준자가 나왔고, 예. 한류 열풍 세계를 휩쓸는 겁니다. 지금 예. 저는 그렇게 보니다그 음. 다음에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복지제도, 이거 예. 좀더외를다 뭐그 갖고 돈을 좀 빌려주는 나라가 됐으니까, 음. 근데 복지를 눈을 돌려 가지고 저 의료 보저 보험도 세계 최고로 만들고 말이죠. 예. 예.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도 음. 일부 했지만은 전 국민 공저 저 연금 을한 거. 네. 이거다 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한 겁니다. 음흠. 근데 그런 걸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그렇지. 예. 근데, 근데 그때 그 바탕에서 중산층이 행성돼 가지고. 예, 예. 민주화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민주화는. 그럼요. 근데 그러한 역사적인 정말, 음. 어, 업적을 나, 남기셨는데. 응. 의도적으로 그러면 뭉내고 또 국민들이 잘 몰라요. 예.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언론 자체가 좌경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확하고 객관적인 안 평가를 안, 해.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잘못된 거예요. 음 아주 비겁한 거예요. 네. 음. 여러분 이제 방아또 버퍼를 <웃음> 일단 했다가 아버퍼 어, 일단 중단했다가요. 어, 다 겠습니다 그럴게요.